여러분 옆에 마을이 있습니다 오. 오. 어.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은 좀비 아포칼립스 단편이고요 빡셉니다 힘을 합쳐야 돼다 같이 합칠까? 아니 진짜 힘 합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음, 우리 이번에는 어. 오래 살아남는 것도 오래 살아남는 건데 시간으로 따져서 최대한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보자 음. 다 아. 같이 아름다운 모습 스타트 마을로 뛰어 일단 달려, 마을로 뛰어. 달려, 달려, 일단 달려, 마을로 달려. 달려. 야, 그러면 요 마을로 본거지에서 우리 버텨. 어, 어. 오케이. 일단 마, 빵 밀, 만들어. 일단 빵 내가, 만들어. 내가 밀 탈게. 이 2층집이 숨내문이야. 2층집 코드면 숨내문. 빵 모아서 저기 해. 야, 빵 뭐냐, 모아서 분배해, 분배, 분 분배. 그래, 분배 그래. 뭐. 서로 도와. 어휘력 지금 잘안 나오지만 서로 도와. <웃음> 도와. 그렇 <그치>. <웃음> <듬장> 야, 야, 야, 등장 야, 야, 등장 야, 야, 등장 야, 등장 벌써? 아니 뭐나못 챙기셨어도 없는데? 야 연비 죽어 나 죽어 야 조합대는 어디있어 조합대 조합대 할수 있어, 있어. 빵, 빵 만들게 빵 만들게 뭐 언제까지 버텨야 돼? 얘들아 얘 빵빵빵빵빵빵 빵, 빵, 빵, 빵, 빵, 어, 빵 여, 가져가 여, 여기 철골렘 있어 철골렘도 있어 오우야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 빵 지금 빵 만들게 아어어 빵, 빵 여기서 빵 여기서 빵, 여기 빵 먹어 빵 먹어 빵 어디서 빵 캐비닛 여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다못 만들었어 지금 내빵 내놔 이 연비야 빵 연비야 더트로 연비야 연비야 빵 먹어 아빵 만들었어 아빵 만들었어 얘아 대포하지 아마 캐시 죽었다 협동 가능한 거냐고 야야야 형 뒤에 작업대 뒤에 아, 잠깐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비수리 비수리 비수리 비수리 여기 일로 와 일로 와아형한대 안돼 안돼 내가 내가 먹었어 내가 뭐, 일로와. 일로 와라 여기 여기 아야 아야 아야 다시 마을로 갈게. 다시 마을로 갈게. 축내문에서 어. 봐. 축내문. 숙례문. 축내문에서 봐. 축내문에서 못 봐. 축내문에서 못 봐. 못, 못 봐. 못 봐. 안 돼. 못 봐. 안 돼. 아니 근데 유령들이 도와주고 있어. 유령들이. 유령들이 도와줘. 파스켓테 오스트쿤. 야 내가 어그로 간다. 우와. 캐빈티 거기 지옥이에요. 우와. 나 천공섬으로 도망가는 중. 좀비들 다 따라가는 중.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됐서 올려놓고 점프 오케이 좀비들 오, 내려오는데 오래 걸리고 얘들아! 응? 에? 그 옆에 늪지대에 물 있는 데로 와 보트 타자! 어딨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준비해놓을게 얘들아! 어디있어 나깐 형님 형이 나한테 빵 준대 여기 여뒤뒤뒤뒤뒤뒤 어디있다? 에버 됐어, 아 오라이, 오라아 연비 안 탔잖아 여기. 오라야 라미야, 그거 뺏어야 돼. 그거 죽여야 돼. 아 미치겠네. 내가 하나 어, 더 까딱, 만들게. 까딱, 까딱, 까딱. 내가 아, 알잖아, 알잖아 랩이야, 어, 어. 랩! <웃음>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우린 2D랑 C&E를 잊었지만 그렇게 C&E와 투디를 2등시킨 채 우리는 탈출을 하기 시작했다 아, 여유를... 어. 리니내 <웃음> 몫까지 사라져어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바다가 아니라 호수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정어야되거 어, 그 같은데? 일단 여기서 내는지이 정도는 되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되지. 이정이 정도는 도지지리 어, 쟤는 어떻게 잘 피했나 봐? 어그로가 그쪽으로 다 끌렸어. <ellaacă> 근데 우리 바다 찾은 것 같아 라미 오,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다 야, 나다, 나다, 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다다 나다, 다 나다. 나다. 지금 나다. 다 yeah. 야, 다 앞으로 가면 됐어, 아. 가자. 이게 무슨 역동이야? 이게 무슨 역동? 야 앞에 무서운 게 있는데? 갈갈이 찢겨버린 협곡. 혀... 우와. 빗소라 우리 어딘가에서 만나 나중에. 모든 사람은 태초 마을로 돌아오게 돼 있어. 태초 마을로 돌아오도록. 르아. 르아. 아 라니아! 잠만 이런 식이면은 다시 빗소리와 연필 찾아야 되는데. 야야 야, 요거 먹어. 오야다 <웃음> 야, 야, 먹어 다 먹어 다. <웃음> 뭐 먹는데 뭐 먹어? 뭐 먹는데. <웃음> 쟤네가 뿌린 <불러>. 아. <웃음> <자. 웃음> 아. 씨. 와와 죽는다. <웃음> 으, 내가 대추 <웃음> 마을로 <웃음> 돌아 마을이야. 나도 로 갈게. 혹시 고기 구울 거 마련 못해 놓냐? 돼지 가져갈게. 마련 어떻게 해 볼게 잠깐만. 저그 녀석들이 캐주는 돌이 필요한되지나 갇혔어! 나 갇혔어! <웃음> <나> 어아 <갇혔어! 웃음> 어, 여기 왜.. 아아아 <웃음> 아! 아! 있... 있어야 돼! 어야나 필승 공략법 찾았어! 아, 뭔데? 뭔데? 내 주변에 보트를 다 깔아두는 거야! <웃음> 그럼 얘네가! 보트를 타! <웃음> 그러면 못 넘어와? 너못 움직여! 근데 그게 적정 수요일 때만 가능한 얘기긴 해 어, 일로와 하... 그래 일로와! 아 아픈데? 근데 빗소리 말이 맞아 보트 태워두면 조금 숫자가 덜 해져 어 연비다! 한 번에 오지마 내요으 안돼! 빗소리아! 어? 고기 먹어! 티티디디디디디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가 아, 이단은 누가 들고 왔어! 쟤빈님 이래요. 지금 집이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웃음> <웃음> 지금 살려면 집중해야 되니까. 슬슬 방해를 해볼까? <웃음> 제발 따라오지만 아 말아주세요, 유령님. 아, 저건또 뭐야. 부잣집 초인종 하지마저빈님 뒤에! <웃음> 제가 있어요. 아이씨.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나 도망가는데 지쳤어. 나그 이제... 와중에 불피야. 포기하지 마, 빗솔. 어? 나 이제 힘들어. 포기하지 걱정할까? 마. 엔더드래곤 잡으면 10만 원. 이 상태로? 응. 되겠냐, 씨. 어? 연비가 말한 고기가 여기 있나? <웃음> 어, 현비야. 치킨 잘 먹을게. <웃음> 아, 왜 <제> 고기 발견했어? 우와! <웃음> 내 옆에서 크리퍼 터졌어. 우와~ <웃음> 고기 <웃음> 먹으면 뭐해 <뭐에>? 씨다 <웃음> 갈았는데 <와. 웃음> 잠깐만 씨~ 잠깐만이 어디 있어 여기 진짜 잠깐만이 없다 아이들아 잠깐만 나 이렇게 가는 걸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 걸까 <웃음> <웃음> 왜나 봤어? <웃음> 나한테 익힌 고기를 줬던 것 같은데 없네? <웃음> 익힌 고기는 안 주고 생고기 줬는데 <웃음> 구울 시간이 어딨어? 고기를. 슬슬 좀잘 살아남는다 싶으면은 자연의 목을 끄는 것도. 아이씨, 하지 마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너까지 왜 그래? 야,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목 끄자. 아 그래 꺼. 자연의 목 끄겠습니다. 아좀한 3초만 있다가. 없습니다. <웃음> 그런 걸. 아! 안 돼. 화살. 어. <웃음> 피하고 피하고. <웃음> 피했죠? 와리 가리. 개미 <웃음> 님 이제 스치면 죽는다. 그것 하면 캐비노 쪽으로. 어, 뭐 여기 지금. 어 그룹이. 어 그룹인데. 진짜? 착공 <혁봉> 아니었어? <웃음> 너 내가 죽은 순간 개인전으로 바뀌었어. <웃음> <웃음> 아, 아유야. 야, 야, 야, 이제 <웃음> 미안하미 <웃음> <웃음> <웃음> <됐어라. 웃음> 미안하다. 미어라다미어하어미안어다어안하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널 찾을 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 태빈님 위치기준 연비 누나 북동쪽이요 야 <웃음> 아 미쳤나봐. 저기 있구만. <웃음> 내가 피 하나로 너못 죽일 것 같지, 연비야. 도어떨다어떨다 떨었다. 동굴 로 떨어졌다. 어,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어, 떨어졌다. <웃음> 떨어졌다. 비 동굴로. 야 이거 이거 통다 어,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안대로 어, 알려줬다. 남동쪽이요 죄송. 야, 야 잠깐만 나 근데 <웃음> 그냥. 어, 죽는다 죽는다 곧 죽는다. 얼마 남았다. 아우 아 너무 아파. 아어 <웃음> 손에 피를 묻히고 기어코 살아남았다 아, 아, 아, 어, 마지막에도 떨어지지 마았어도풀 피었.. 어, 거의 풀 피었는데 어. 어, 그리고... <웃음> 이 자식아 <웃음> <웃음> 이 자식아 야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웃음> 어. 후련 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우승 투캐빈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어떤 실험에 쓰이죠? 어, 쓰레기. 아이씨.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노바. 노바. 노바.